라운드 1 파이트 얘 이거 모르는구나 먼저 먼저 먼저 먼저 그렇지 몰라 아왜안보 아이 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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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습니까? 바로, 이거거든! 어? 제가 뭐라 했어요? 에? 녹티스, 내가 리던 캐릭 아니면 제가 이긴다 했죠, 제가. 에? 제 이정도요, 제가 이정도. 이제 빨리 짜오키님이 저한테, 에?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. 인정은 알아주시네. 킹 유저로서. 나도 킹 유저인데. 아, 액자다. 이긴 것도 어디야. 나 지금 1단인데, 내가. 뭐야? 뭐야? 뭐야? 아, 너법뽑했어